안녕하세요. 물리븐입니다. 오늘 저희는 어니플러스의 온라인 콘서트를 하러 왔는데요. 저 셀프캠을 킨 이유가 있죠. 멤버들의 반응 보기. 제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, 과연 서우는 어떤 반응을 할까? 일단 제가 예측해보자면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당황할 것 같아요. 한번 드리빌어볼까요? 혹시? 말요아형 너무 이상하게 드립인다이형 뭐야? 아니 카메라를 보고 무슨... 넣야지 얼마큼 아니 이형날 찍는 게 아니라 콧구멍 찍었어 이렇게 여기 하 아! 웃서 형, 제가 찍었죠. 노메이크업이에요 형 아, 아, 노메이크업이야? 예. 네. 수... 너무 잘생겼는데? 노메이크업인데 찍지 마세요 아, 메이크업 <웃음> 찍지 아, 아, 말라고요 반영, 아. <웃음> 실패 아, 제가 생각하는 건학이의 그 갑작스러운 반응은 <웃음> 어? 뭐야? 이럴 네, 것 같아요 어? 아, 치워? 이럴 수도 있어예 있을... 네, 치워, 치워로 하겠습니다 어떡하라고 <웃음> 뭐라도 해봐. 뭐라도 아니, 뭐. 반응을 해봐. 놓고어떡하 뭐라도 해봐. 왜 이렇게 해봐. 왜 해봐. 왜이뭐게 해봐. 왜이렇 해봐. 해봐. 왜 이렇게 해봐. 왜 이렇게 해봐. 왜 이렇게 해봐. 왜 이렇게 해봐. 왜이렇이야 맞췄다 왜이야이한테카메왜이이밀면 해봐. 왜이렇해 이렇게 카메라 시으면서 애교 같은 거 부리지 않을까요? 아니면은 모른 척할 수도 있겠다. 갑자기 드립. 일단 가볼게요. 나도 궁금해 사실. <웃음> 오. <웃음> 뭐야? 아, 모공을 찍으시려면 대대로 찍어. <웃음> 아, 왜이 아, 뭐라도 해봐. 안녕하세요. 아, 빨리 뭐라도 하라고. 뭘 해? 수비라고쳐 <웃음> <커피라고> <웃음> 어. 이거 알았고 망했어 와.. 아. <웃음> 재미넣고 <재밌는 거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커니입니다 지금 리허설을 끝내고 무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도 먹었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한웅이를 깜짝한다 하면 어떨까? 그냥 네? 저또그러들지 않게 할것 같아 네? 이럴 것 같아 <웃음>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뭐야 왜 나와있어 왜 나와있냐고 내 계획과 다르잖아 음. 안녕? <�이여> 난 환웅이라고 해나서 반고 이런 유상을 하지 못하겠지 못하겠지? <목> 난 백만탕 완전히 네가백만거 같은데? <웃음> 제가 예상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어떤 거 예상했는데요? 음,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라는 전제는 음, 깔려 음, 있었어요 아 사실 평상시 권익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하는데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제 <웃음> <갈게. 세상에> 있어요 <웃음> 그 반응이가 앉아서 핸드폰 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고 나와서 갔다되면 왜? 이럴줄 알았거든요 틀렸어요 제가 <웃음> 오늘 <웃음> 아 그러면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할테니까 달님들 많이 봐주실거죠? <웃음> 안녕 워스 화동입니다 우리 괘씸한 <웃음> <결심한> 맘에 <만개> 시원이는 <웃음>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면 안녕! 인사를 할거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안녕! <웃음> <웃음> 형, 공이 <웃음> 청소하라고 해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이상, <웃음> 신데렐라 시온이었습니다 인사! <웃음> 신데렐라 발이 너무 크다 요 <웃음> <웃음> 안녕, 저는 레이븐 형입니다 레이븐 형은 카메라를 보자마자 이걸 <웃음> 할것 <유발할> 같습니다 <웃음> 다음 번 가볼까요? 뭐해? 어, 안녕 공주야 <웃음> <웃음> 안녕 <웃음> 왜? <웃음> 네, 뭔데? 그치야? 어! 아니야! 아니잖아! 뭐 왔어? 아니잖아! 그것도 아니야! 왜? 귀찮게 하지마! 무슨 일이야? 아... 이게 아닌데... 뭔데? 나 형이 카메라가지고 이거 할줄 알아 형뭔 아, 소리야? 나 거의... 형 이거 짱많이 하잖아 어? 비하인드 거의 한 번씩은 나와 아, 그건 비하인드지 멤버들 했을 때안 하지 이거 비하인드인데? 아. 이슈 보이! 이슈 보이야 비! 짜잔! 저희 원어스의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무슨 콘? 마이콘! 마이콘! 무대가 끝났습니다! <웃음> 반응까지 말라니까 반응하고 있어 뭐? 마이콘 재미없어? <웃음> 이럴때 <이러지> 인터뷰할게요 <웃음> 자 저희 워너스 가독 오늘 미션이 있었잖아요 네아 네. 혹시 성공한 사람 있어 어? 아, 뭐할거 뭐 같다고 했는데 아, 뭐했어요? 비밀이죠 그거는 영상으로 어. 확인하세요 어 야, 왜냐면 내가 <웃음> 하나도 안전 금액이 아, 안 돼요 저 빼고 다시 실패한 거야? 아니 제가 그랬어 <웃음> 하기 싫어 예, 영상으로 아니 그건 줄 모르고 일단 <웃음> 오든가 그래서 내가 뭐? 이랬는데 <웃음> 아, <나는 웃음> 영상이었어 평상시 이 분이라면 뭐 이거 그러잖아 카메라를 들이대면 약간 이상한 행동하잖아 왜? <웃음> 모여하더라구나 yeah, 뭐 뭐, 약간 애교 아수만. 같은 거 그런 거아 귀여워 하잖아 어, 근데 <웃음> 아니 계속 뭐?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<웃음> 아 <웃음> 저런 거 하는데 갑자기 앉아내니까 오 죽지마 이니는 아니야 원래 원래 귀여워 언니는 귀엽게 태어난 거지 그치? 원래 귀여워 건이는 없이 워너스가 음... 보이고 나서 어. 만나고 나서 올 블랙 어. Oh, yeah. 이 yeah. uh totally. yeah. 머리 모아, 머리 모아. 안녕하 e n 그때도 한 번도 던전 h 이 없었는데. 우리 알비도 보이시작 때부터 단한 번도 없었던 희야. 지금 관계다이들이 보고 계시는 빨구나. 황보가 머리. 이머리색이리이가했잖아얘어나안했 태양이 떨어진다 했잖아. 아 거기에 네, 디스 달았잖아. 어? 나갔으면 나갔으면 그런 트윙클 달았잖아. 어? 보라색의 트윙클이야. 알았어? 이 형도 했었네. 아 트윙클? 어. 그러네. 셋이네 <웃음> 아무튼 버너스! 흑발 잘 어울리는 거! 킹장! 저는 오늘 춤추다 발에 물집 아, 엄청 생겨가지고. 아, 대박, 괜찮아. 어떻게 내일 병원, 병원 가야 호. 되는 거 아니야? 고만. 그래서 고만 고만 신고 온 신발 대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. 아. 아무튼 그럼 대표로 서호 형이 네. 호해줄 거야. 빨리 갔다 아, 사호, 렛츠고! 사호, 사호! 사호! 호. 사호. 호.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미션은 그래서 서호 형 말고 성공한 사람이 없나요? 네. 원하스테. 실패! 실패. 아 진짜 실패했어 아 뭐야? 거짓말쟁이 어제 저희 오, 오늘 해. 원어스의 U+, 아이돌 라이브 마이콘 오랜만에 또 여러 곡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그쵸? 네! 끝! 네. 네. 그쵸? 서호 형? 안잖아안 서호 형또한번더 해주자 빨리 하우우우 달림들한테 허, 허, 허. 상처받은 허. 달림들 마음에 허. 오늘도 달림들 덕분에 또 소중한 추억 하나 생겼잖아요? 또 앞으로 남은 저희 원어스의 스케줄 할인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yes. well, 안녕!